갈까요? 갈까, 얘들아? 자, 하나, 자, 둘, 둘, 셋! 여기는 저희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다들 팬분들 앞에서 춤추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고 멋진 쇼케이스를 위해 리허설을 하러 갈 겁니다. 네, 많이 받겠습니다. 안녕~ 아 음. 연습도 하고, 아 원래는 이렇게 컬을 쉽습니다. 많이 넣었는데, 저 오늘은 생머리로... 네. 조금 아직도 안들고 뭔가 음. 내일 되면 제 머리 색깔로 아. 돌아올 것 같고, 막. 그런데... 네. 아니, 네. 연습할 때 되게 부드러워요. 네. 네. 네. 아 오늘 오시는 팬 여러분들, 아 실망하시지 않게 기대해 볼수 네.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뭐예요나 따라하지 마! 내가 네, 언제 있잖아요어왜 따라해? <웃음> <웃음> 어 아직까지 뭔가 데뷔한다는 실감을 <웃음> 아직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쇼케이스를 하면서 팬분들은 을아진 아, 제가 데뷔하는구나 했구나 라고 느낄 것 같아요 처음 게로웨이로 시작을 했는데 뒤로 보고 시작해요 어, 아, 근데 뒤에 무대 스크린이 불타오르고 어, 아 대충 할수 없겠다 아, 많이 안 나가는 너무 아, 열심히 좋아마음이 많이 아, 네 드디어 어, 저희가 데뷔를, 데뷔를 어, 하게 됐는데요 좋으면서도 긴장도 되고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요그 김해 버스정류소에 제 광고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딱그 연락을 받고 되게 실감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짜 데뷔를 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잤습니다. 네. 살면서 기자분들을 처음 뵙는 거라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겠지만 포즈도 잘하고 답변도 잘할 예정입니다 사실 멋있는 거 할까 아니면 저단골 보여드릴까 했는데 멋있게 있는 게 약간 이런 포즈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데뷔 비하인드로 나가겠죠? 그리고 지금 팬분들은 이걸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거 올라가는 걸 저도, 저도 보고 있겠죠? 그럼 이제 팬분들이 하신 댓글이나 그런 걸 저는 또 보겠죠? 예쁜 말 많이 남겨주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믿음, 믿음. 멤버들의 믿음이라 하지만 물론 맞지만 딱히 긴장 해도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딱히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도협이가 이 사진 보고 진짜 만화 캐릭터 그 강아지 똥이랑 똑 닮았다고 그랬어요 야 이렇게 아련하고 잘생긴 강아지 똥이 없어서 여기 있어 <웃음> 사색에 빠진 강아지 똥 자도지에 빠진 강아지 똥 아련한 강아지 똥 가족한테 앨범에 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마음이 원래 편지 쓰면 잘안 오는데 이번에또 데뷔도 하기도 하고 가족이랑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가지고. 주제 아, 아, 아, 아, 아. 제가... 원래 잘안다고요 네. 어, 잘안 오라. 부모님 만나면은 아, 너무 많이 울것 같아서 주제를 좀 많이 챙겨야겠어요. 이렇게 올줄 몰랐는데. 제가 오늘 긴장되는 제일 큰 이유가 제가 덕팬의 시작을 소연 선배님과 소연나와 함께 했는데 이렇게 저스트비의 시작도 함께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떨립니다. 정말 정신이 없네요. 너무 긴장돼요. 너의 아, 형. 말, 아말못할것 같아요. 야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울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오, 네. 아, 아. 야, 어머 웬일이야. <웃음> 아 눈물 나다 눈물 나. 아안 했었어 지민이가. 다할수 있어. 아, <웃음> 이런 날이 오늘 2월 30이에요. 안녕하세요. <웃음> 저스빈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스트비의 데뷔 쇼케이스에 와주신 많은 기자님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지금이 첫 공식 단체 인사가 될것 같은데요 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볼! 안녕하세요 저스트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씩 다양한 그리고 또 다른 경험들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 저스티비 라는 한 팀으로서 더욱더 돈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활동을 통해서 저스티비의 이름과 저스티비의 매력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웃음> 팬쇼케이스 때는 더, 더, 더 재밌게 보셨다. 더 즐기면서 어, 그렇지. 네 그럼 저희 팬쇼케이스 때 만나요. 안녕. 아 이따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JM 인터뷰입니다. 지금 몇 시야, 도현이? 몇 시에요? 지금 6시 44분입니다. <웃음> 어, 뭐가 공개됐죠? 그 Our album and music video. 예. Yeah. 사실 어, 이제 우리. 저희도 뮤비를 처음 보는 건데 아직. 아직 안 봤어요. 지금. 네, 저희도 아직 못 봐가지고 어떨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줄넘기 아, 진짜 기깔나게 해놨는데 막 x 자로막 하던데요? <웃음> 다 틀리던데요? 아, 막 아, 계속 걸렸 걸리던데요? 아, 무슨 소리야? 아니었어요? 그것도 기술이야. 뭐, 제가 잘못 본 거였어요. 응, 음, 그것도 기술이야. 아, 아니에 네. 껴도 뼈도, 뼈도 모르겠다. 아, 연정님 예, 혹시 오셨을까요? 오히려 더 너무 재밌어요. 지금 빨리 그대로 나가고 싶어요. 맞지? 지금 밖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죠? 1, 2분, 1분. 얼른... 아니야, 보고 잘했어. 싶습니다. 오늘? 오늘... 네, 네. 영상 15초 전! 들겨, 들겨. 렛디! 렛! 안녕하세요! 절스빈입니다! 잘, 잘 부탁드립니다! 아, 멋있습니다! 어, 우선 저희가 팬분들 앞에서 정말 처음으로 공개하는 무대잖아요 저희끼리는 즐기면서 팬분들께 우리 보여드리고 싶은 거다 보여드리자 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But if we can't communicate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 여섯 명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애정합니다. 어, 저는 진짜 얼굴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뭔가 꿈 같고 아직 안 믿기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무대로 어, 용기,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널리 퍼트리는 저스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력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무대랑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평생에서 행복한 순간으로 남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저스트 비 멤버들과 이렇게 팬분들 앞에 설수 있는 게 아직까지도 너무 신기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Just Be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Just, Just B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짜 기다렸던 데뷔인데 손이 진짜 다 같이 들고 보자 갈까요? 갈까 얘들아? 자 하나 자,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희 오늘 무사히 데뷔 쇼케이스 마쳤습니다. 마쳐! 이걸 준비해주신 저희 유비 감독님 정말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미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실에 딱 들어온 순간 진짜 폭차 올라서 눈물이 나고 저 옆에 있는 다섯 명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게 가장 큰거 아닐까 싶어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지금까지 준비한 게 우리가 주장한게 헛된 게 아니구나 라고 정말 느꼈고 멤버들 옆에 있어서 더 지금 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멤버들 다 사랑하다 고 보니까 <웃음> 네. 너무 좋았, 좋았습니다 진짜. 네.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하는 저스트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저스트였습니다.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의 눈물을 많이 흘릴 날이 오기를 <웃음> 말 너무 좋겠는데?